<웃음> <웃음> 해봐. <웃음> 불사해 <불쌍의> 분노. <웃음> 해봐. 해봐. 못하면 나 뒤지는 거야. 오케이. Okay. <웃음> 응 좋았다. <웃음> <웃음> Hello everyone. It's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everyone. To you who are watching my video. Bye. 을 먹기 전에 또상쾌한 추위를 또한 번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위를 직접. 경험하고 올란다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하늘한 공기가 맑습니다 그래 그래 한국 한졌어국마 알아? 조용국라국조용라 아, 이 새끼 이거 어, 억울해? 뭐라냐? 너도 손 봐줘? Just like that All you need is rice Just like that 저라덴 저번 The Last Vlog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간장 계란밥인데 간장만 넣었다, 간장밥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간장 계란밥을 알려드릴게요. 나, 나, 나, 나! 나의 콩나물이 없어졌죠? 난 슬프죠? 여기다가, 겐쟁. 갠쟁. 오케이. 겐쟁 뱁. 말아줍니다. 청양고추. 이것만 있으면 탄수화물 끝이에요. 야채까지. 그리고 갯김치와 주인공 와김치 신이 먹는 김치 행복.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합이 확! 들어가 있죠! 과일을 먹으면서 바이타민, 식이섬유, 섭취. 프로틴 60g! 이빵이 <목소리>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소라 초콜릿빵이라고 소라, 속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 어반님이랑 옛날에 얘기 나누고 그랬거든요 운동 좋아하신는데 운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운동인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호령부 <웃음> 이거는 <웃음> <웃음> 이렇게 가야돼 <웃음> 잘라주죠? 이제 스킨 로션 아이, 나 관리할때 기억나죠 그때 옛날에 5대5 뭐 그때 아마 하, 그때 당시에 남자 팬들 다 떨어져 나갔지 왜냐? 상대적 박탈감? 많이 <웃음> 들었을걸 그때 이제 여성 팬들이 무척 늘었어요 진짜 솔직히 거짓말 안 보태고 조금 보태서 한 5만? 5만 들었죠 구독자. 여성구독자. 이제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이 선크림을 무슨 여름에만 바른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형당, 형광등에서도 이제 자외선이 많이 배출된다. 아마 될걸?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자 이제 벼가 된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편의자님, 이 모습과 아까의 모습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이따가 코퉁이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또 그때 다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웃음> 어, 운동을 삶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것을 보여줘봐 알겠습니다 3대 몇이지? 3대 670아 좋았다. 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응 돼지다 짧고 굵게 무조건 메인 5 9 5나 뭐한 3곱 3하고 금비대. 아~~~ 네, 네. 형 운동 스타일에서 카페해온게좀 많아요. 룰레이즈 형, 그때. 초반에 형 룰레이즈 많이 했잖아. 음, 좋았다, 이면서 <웃음> 어. 젊었을 때, 저 23살이잖아. 그죠? 고중량 좀 해보는 게 좋아. 고중량? 응, 나이 먹으면 다 아프다. <웃음> <웃음> 네, 그렇지. 셋. 넷. 넷. 아, 좋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숨 쉬어. 후! 여덟 개, 잉? 일곱 개 남았다. 아나 열, 다섯 개. 하나, 좋다. 응. 일단 핵심은 못하는 데까지. 응. 오케이. 충분히 해도 돼. 너 옆에서, <웃음> 그렇지. 좋다! <웃음> 좋아, 좋아. 와 좋아. 열 다섯 개 이미 했어. 야, 이거 할수 있지. 그렇지. 야, 아직 <웃음> 하나 더! 아아 <웃음> 좋았다, 열 다섯 개. 좋았다. 좋았다. 아. 나 둘, <웃음> 셋, 넷.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아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다시 오늘 진짜 춥긴 춥다, 그렇지? 너무 많이 춥워 몸이 안 데워지니까. Let's go. g 응, 좋댓다. 꺼만, 꺼만, 꺼만. 오케이 두 개. 진지하게. 우승 깊자. 넷, 오케이 다 왔다. 응, 클었다. Let's go. 라이즈 두개더두개더두개더이팅 파이팅 라이스아아아아이이라이아아 <웃음> 아 올, 진짜! 뭘이 챌린저 한번 찍어 보고 그때 이유로는 못 찍었다 근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올해는 이, 이번 목표가 챌린저 목표는 맨날 챌린저겠지 아 찍을 지금. 수 있어요 근데 에이... 다. 아 진짜 형저 챌린저 찍으면 밥한끼 사주실 거예요아 난... 아내가 사자면 안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번 1월 9일 날 시작하자고 하자고 하루 오늘... 12시간 폐간 수능 좋았다 음, 응! 딱이다 여덟생이야 네. 4월! 4월생인데 갑자기 1월생이 너한테 와서 네. 야 내가 빠른 생인데 빠른 연도니까 형이라고 불러면 어때? 응? 음? 운동 빠른이 어디서 그 이러죠. 더러 지 예. 똑같다이나 1이나 다나다 같은다. <뭐람> 응, 말한... 아, 아니. 맞다. 아니. 숄더 브레스응 응, 응, 좋았다. 하나. <뭐람> 둘. <웃음> 야, <그렇지>. <웃음> 아니. 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야>, 힘쑥빠 <웃음> <숯 빠져. 웃음> 아니. <응>. 하나. 둘. <웃음> 셋. 어. 열 오. <목소리> <목소리> 아, 아, 할수 있어요.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ome on! i o n n a h to k a y huh? Yo, yo! <laughs> nice! I feel, I feel alive right now, baby! Watch <laughs> it! Good! Good! Oh, s hot! 자, 쏘라. 오케이, 하나, 아, 둘, 셋, 하나, 둘, 셋, 어, 어. 어. 어. 어. 둘, 응, 좋았다. 아, 끝났다. 응, 좋았다. 오늘 꽃등이네 운동했는데, 아, 혈기 왕성한 나이 2 3세 그래도 음 좋았다. 음, 어 아,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롤도 가르쳐 주고. 뭐 사운드 가르쳐주고 이제 나중에 좀 인생 도움이 될수 있는 연애 팁이라든지 어떻게 꼬시는지 뭐 천천히 뭐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친구예요. 우리 꼭등이 형이 지켜볼 거야. 항상 초심 잃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로서 트위치, 뭐 BJ로서 노력 꾸준아곡 보여줘라. 뭐, 꼭둥이 안 갔다? 음, 음. 좋았다. 좋았다. 뭐였는데 <웃음> 요 헛소리 하고 있다? 음. 나중에 이제 브이로그 확인하면 알겠지만 내가 너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했거든? 네꼭 보면서 네그 젊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절대 이건 기회라고 봐야 돼 기회 기회 네. 네가 이제 나중에 안 되겠지만 한 10살 먹고 형 브이로그 다시 봐봐 아, <웃음> 아 눈물 흘리면 너 <웃음> <웃음> <웃음> 형은 이제 롤이 취미인데 너는 이제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형도 아는 이제, 유로 튜버들 많지만, 같이 한번 하자. 이런 아, 얘기 좀, 어려워. 진짜.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어려워. 난. 아, 왜, 왜, 왜? 이해하니까, 니들 이렇게 일인데, 아. 쉬는 날에도 그 일하는 게 이제, 그, 그래, 가서 이제, 롤에. <웃음> <웃음> 아, 형, 저 사진 한장 찍어줘요. 어, 그, 사실 진짜. 오늘 하루 제일 중요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6시 59분! Back to the prime! Yeah! 제발! 70시간이나 있었는데 과연 과연 수발 야! 어, 다행히 밥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 저번 브이로그 때이 계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마시긴 해요 도엔 존슨 형님도 아침에 보시면 그냥 생계란을 먹어요 왜냐면 조리하는 게 아침 이런 데는 거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건데 생소한가 봐 계란을 가져왔는데 이게 총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넣어볼게요 하나, 1, 2, 3, 4, 5, 6, 6, 7, 8개 하나에 6g씩 이라고 하면 단백질은 총 48g 비슷하죠? 이걸 한 번에 뒤집어야되는데 예, 잘 보십시오 이게 오! 소금을 좀 뿌려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체 Right there man, right there It's right there Right there 아 아씨 왜이래 이거 요구르트 여러분들 요구르트 아줌마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요구르트 배달하시고 그랬는데 요구르트 아줌마니가 오시면 항상 불러드린 노래가 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 없으면 야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랑 야구르트는 어머니 다른 제품인 거 아시죠? 요구르트 앤 야구르트 It's totally different products. You know that, right? Yeah, yeah, yeah. I see you, n o I see you, n o right there, right there. 5개, 딸고, 계란 8개, 백미 한두 그릇. 와우! Wow! 아 졸려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식사야, 진짜 식사. 쌍김치 알아? 쌍김치? 두개올리는 쌍김치 두개 올려서 와 쌍김치 음. 와 이거 보세 계란 문제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내가 먼저 자 이제 이런 거한 끼를 다 하고 세상을 마신다. 렛츠 비. 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제가 잠깐 힙합 스타일, 힙합 스타 모든 일에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테일이 뭐 아세요? 패션에 대해서? 뭐 패션? 패션에서는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제 그 예를 들어줄 거냐면 이 포인트를 정말 잘한 게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is? t 제 i s is a very important point. How do you like this? How do you like this? How do you like 때 h i s How do you like this? How do you l i k 이 t h 고 s How do 고 o u like 이바람보로 뽕뽕뽕! 이거 들으려고 저는 이거 들어요. 바라빔바라뽕뽕뽕 끝나버렸죠. 이게 디테일이에요. 또, 디테일이 여기서 굉장히 기교를 잘 많이 쓰시는데, 진짜 YG 노래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디테일 느끼셨어요? 귀가 다쳐서 그래, 귀가 미술을 볼 때, 이 과거가 대체 이 예술품으로 우리에게 무엇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그래요 Look at you, now look at me 라는 의미 자체가 야, 네 모습 보다가 내 모습 봐라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다가 아 나하고 샤워해가지고 아나 오늘 오늘좀 잘생겼네 했는데 딱 밖에 갔더니 말하게 서있어 클래스 차이죠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디테일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웃음> 야 <웃음> 너. Oh, no. Oh, 이런 느낌이에요. 자, Look at you now, look at me, 허! Oh,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oh. at ah, you now, look at me, 허! 아, you like that? 자, 어때요? 이게 포인트야. 음악이든 유튜버든 그 디테일을 사람들이 찾아본다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끼 남았는데 그 전에 제 포인트를 좀더 살려서 피날레! 피날레 밀! 짜잔! 나의 보물창고! GD죠? 그리고 내가 이거사왔거든 이거? 이게 맛있는지 확인해야 돼 측면 후면 정면 나위에는 그게 나를 위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아, 오랜만에 왔는데 눈이 많이 부어 보인다 일단 팩트체킹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전 눈이 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아침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원래는 눈이 큽니다 이제 옛날 이제 미축구를 정말 좋아했을 때는 일상생활이 운동이었어요 일상생활 운동이고 훈련이었어요 근데 미국 학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종이 따라라랭 오르면 이제 우리가 다른 교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딱 끝나면 그 바퀴벌레가나오온것 아시죠? 바퀴벌레 팍 나온 것처럼 뭐 하여튼 그렇게 팍뭐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막 보면 스파르드맨 보면 이게 락크로맨 해가지고 막스타잇이 oh,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주크햄스 베탈 주킹 뭐냐? 딱 사람들이 오면 또 이쪽으로 온다음에뭐그 순간이 있어요. 그냥 내 본능적인 거야. 올때 그냥 주크할 때도 있고. 오면 oh, 스타잇 오면 더블, 더블 쭉 네?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또 오면 스피드 무브 어깨 치면서 무브 안대 무브 좀더 심화, 심화 과정을 오면서 이제 뛰면서 후. 잠깐만 이거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냄새 지린다! 스마일늘 학교를 가든 일을 하든 시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왓스어 맨? How you doing? How are you, man? You good? You good? 이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What's up, man? How you doing? How you doing, son? You good, man? You good? Alright. l Let's go, let's go. 좀 이랬어요. 약간 좀 시선이 없었어요. 왜냐? 동치시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러니까, 초점이 없으니까 나는 사방이 신경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다 해요. 그럼 뭐든 내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Whatever you train for <웃음> 아나 얘기 안았네 갑자기 네 삶을 훈련적으로 만들어야 돼 wow. Just like that, right there, right there, y yeah. <웃음> 뜨거운 음식은 뜨겁기 위해 먹는 거야 뜨거운 게 좋잖아, 그렇지? 라면을 시켜 먹을 거면 냉면 드셔야 되는 거야 보니 딱히 뭐 특색일 건 없어요 근데 먹을만해요 그치 뭐야? 누가 먹었어 벌써? 이거 나 이거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냐? 내가 처음 먹어보는데 누가 지금 이만큼 빼먹었네? 어떤 새끼야! 이정도 먹읍시다 안주는 이런맛은 처음이네 자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아마 이제 1월 1일날 올라갈거예요그러면 오늘 신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1월 1일날 해수생이 제일 많이 풍다 하지만 2월달에는 없죠 그냥 열심히 오늘 하루 열심히 사세요 오늘의 기운은 뭐냐 Live your life hard Every fucking day Every fucking single day Today is your best gift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는 선물이에요 Live your today hard! Fucking hard! 됐어요 끝! 저 오늘 좀 고독을 고독하고 씹겠어요 고독하고만